오늘은 직업에 규제는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직업이 다양합니다. 아주 급여가 소득이 많은 직업 좀 적은 직업. 남이 볼때 부러워하는 직업. 조금은 좀 혹때말로 깔보는 직업. 어떤 직업은 아주 힘든 직업. 조금은 좀 편안한 직업. 그렇죠. 그렇지만 직업은 귀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동양에서는 직업은 하늘의 일을 인간이 그 분야에 대신해 주는 것이다 아, 내가 하는 일은 좀 소득이 적고 힘들더라도 하늘이 나한테 맡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소명의식, 사명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업, 직업이 귀중한데 60대 이상 실버세대들도 수명이 100세대기 때문에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세대라도 제일 귀중한 세대는 2030일 겁니다. 왜? 2030들은 이 나라를 짊어야될 미래세대입니다. 청년들입니다. 한데 이 청년들이 실업률에 의해서 직업에 발도 들여내지 못하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사 일이죠. 구직자들의 아픔 맞습니다. 어떤 그런 모험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안정된 직업, 공공무원들, 공시족들이 몰려고 있습니다. 백대 일, 천대 일, 만대일 잘못된 잘못된 세 구조죠. 직업은 사회에서 회사가 중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회사가 달대물로서 착시가 평출할수 있는 고용 착출할 수 있는 경제 달대입니다. 살 돼야 되겠죠 공무원 유지 의 직업 창출 잘못된 시스템이죠 여하튼 20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는 사자사종에서 세상이 뭐냐 전전 반칙입니다 굴을 전자, 뒤집을 전자 전전 반칙이에요 미래가 불평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뒤집고 굴러다니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용 절벽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 협조를 얻어서 경제 살리기 나서야, 나서야 될 이유입니다. 이공삼공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져야만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젊은이들도 책임이 있죠. 뭐 책임이 예를 들어서 너무 고급스러운 너무. 단시간에 급여가 받는 것보다는, 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눈높이를 낮추었어. 내가 뇌물을 건너뛰는데, 한꺼번에 건너뛰면 빠지니까, 중간에 디딤돌까지 한 발을 얻고그 다음에 뇌물을 건너뛰겠다는, 막 이러한, 아, 이러한 좀 그런 단계적인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노려보는 메가, 독수리가더큰 먹이를 잡고, 실수하지 않고 목표를 잘 탈취합니다 내공을 다지고 준비하는 젊은이 역할도 필요하죠 좀눈높이도 낮춰가면서 그래서 중기업, 중견그룹, 대기업 자기 개인 큰사고을 오래므로서 인생의 그 소망을, 성취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서두지 마십시오 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될 겁니다 예컨대 예, 바쁘다고, 바쁘다고 단늘을 그거 다 실을 구멍이 아니고 허리에 매면 먹게 맵니다 차근하게 준비하십시다 성과는 성과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낭중지추 훌륭한 똑똑한 젊은이는 호주민 속에 송곳이 들어있는 표가 나듯이 어느 시장에 가든 어디 있든 간에 인재를 알아보고 더큰 연봉 단기간에 더 많은 승기날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십시다 내일을 위해서 전전반칙이라는 타자성어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젊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 희망의 2020에는 내년에는 더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